불교에서 인생의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불교 관점에서 고온은 무명으로 인해 전도 몽상된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데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중생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잘못 보고 잘못 인식하고 잘못 바랐기 때문에 그칠 줄 모르는 욕심과 분노와 노염 그리고 어리석음의 삼독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무명이 재생 반복됩니다. 즉 불교에서 말하는 고그 문제는 괴로움 그 자체가 아니고 괴로움을 끊임없이 반복 윤회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그 철저한 자각을 통해서 고를 반복하는 자기 세계의 틀에서 스스로 벗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한 불교 수행 체계가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연기법의 이치로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는 생활과 수행을 영위하는 8가지의 방법인데 불교의 모든 수행법은 이 8정도에 망라되어 있습니다. 8정도는 인간 스스로의 지혜 개발과 자율적인 생활을 통해서 고로부터의 해탈이 가능하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보여주신 불교의 핵심적인 수행법입니다.